네, 이번 강의에서는 MT4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드릴 건데요. 우선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브로커가 이제 두프라임이기 때문에 두프라임 기반으로 이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프라임을 사용하는 게 아닐 시에는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브로커 웹사이트에 가셔서 플랫폼을 직접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뭐 metatrader4.com에 가셔가지고 어웹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일반 MT4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서버 설정하신 후에 로그 인 하셔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? 메뉴 PC 그 다음에 MT4를 누르셔가지고 다운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켜질 텐데 어, 가장 이제 처음에 차트를 켰을 때에는 로그인도 안돼 있고, 차트가 이제 화면이 네 파트로 갈려가지고, 어, 차트가 네 개가 이제 떠있을 거예요. 이거 다 닫아주시면은, 이러한 이제 백지가, 네, 생깁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, 어, 데모 카운트로 우선은 로그인을 해뒀는데, 여기 좌측 상단에 파일, 로그인 투 트레이더 카운트 눌러주시면은, 네, 데모든지, 라이브 투라든지, 라이브라든지, 네, 서버를 선택을 하신 후에, 네,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딱 로그인이 됩니다. 그리고 비우에 오셔서 터미널 오시면은 네,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에 내 계좌가 얼마가 있고 얼마가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뜰 겁니다. 이거를 닫으시 이렇게 어, 만약에 닫으시면은 컨트롤 t 를 누르시면은 또 뜹니다. 아시겠죠? 컨트롤 t 자 어쨌든 차트를 한번 가져와 보죠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래그를 하셔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좌측 상단 여기 모든 페어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유로 달러 그러면 은 이렇게 차트가 뜹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대를 해도 이제 캔들식 패턴이 아닌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은 Alt 2를 누르셔도 Alt 2를 누르셔도 네 바뀌는데 그냥 클릭하시면 어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봐도 지금 하얀 색깔 이 뒤에 이제 그리드 패턴 때문에 눈이 아프잖아요. 이거를 좀 고쳐주도록 하죠. 이제 배경화면에 마우스 클릭, 프로퍼티, 그 다음에 그리드, 논, 없애고요. 확인을 해주시면은, 네, 그리드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.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은,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. 거래를 다 닫아버리고, 백지점, 네, 아, 뒤에 그리드 없고, 틴들스틱 패턴이 나오는데, 캔들식 패턴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그럼 우클릭, 프로퍼티, 워셔서 색깔을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는 바 업, 이거를 음, 하늘색 비슷한 색깔로 바꾸도록 하죠. 바 다운, 오렌지 색깔, 볼 캔들, 하늘색깔, 베어 캔들, 오렌지 색깔.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네,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렇죠? 그리고 확대, 축소 같은 경우는 여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네,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선호하는 차트 셋업 같은 경우에는 네, 앞에 이제 공간이 좀 있는 것 지금같은 경우에 공간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거 빨간 색깔 이거 있죠? 이거를 한번 클릭해 을 주시면은 공간이 조금 더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축소 한번 한 후에 어, 뭐 트레이딩뷰처럼 이제 뒤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좀 옮기는 앞으로 이제 튕겨나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초록색깔 여기 있죠 이거 이걸 꺼주시면은 위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앞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 한번 더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오게 됩니다. 새로고침이 되는 거죠. 일종의 맨 앞에 있도록 그냥 락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꺼놓고요. 네, 그다음에 앞으로 올 때만 이렇게 한번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시간대 여기 상단 보시면은 1분, 5분, 15분, 30분부터 해가지고 월슬리까지다 있죠, 그렇죠? 다 있습니다. 뭐 트레이딩뷰처럼 2시간에서부터 뭐 8시간 이런 식으로 보기는 가능은 한데 그렇게 사용을 하려면은 어 인디케이터 어 다른 인디케이터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근데 뭐 m t 저희가 MT4로 분석을 하고 막할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. 솔직히 이것도 세팅 안 하셔도 됩니다. MT4는 단순히 우리가 거래를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면은 거래를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듀오도 오셔가지고 어떤 페어를 이제 거래를 할 건지 확인이 가능하죠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입할 건 예를 들어서 유로 달러, 볼륨은 이제 라 사이즈입니다. 라 사이즈 적어주시고, 스탠로스 지금 현재 가격이 1.2173정도 에 있으니까 스탠로스는 1.215로 한번 잡아보죠. 타겟 같은 경우는 1.22155 그 다음에, 시장가, 마켓 엑세큐션 시장가, 매수. 네, 딱 하시면은, 스탑루스, 타겟, 엔트리 가격. 딱 잡히죠? 근데 내가 만약에 스탑루스를 좀 바꾸고 싶다. 그러면은, 스탑루스를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설정이 가능합니다. 마찬가지로, 헤겟도 똑같이.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할때 보시면은, 좌측에 보시면은, 내가 스탑을 맞았을 때, 얼마 손실을 보는 건지, 그리고 몇 핍인지, 딱 뜨죠? 타겟도 마찬가지로 타겟 맞았을 때몇핍 수익인지 그리고 얼마 수익인지 딱 500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또 가능합니다. 그리고 나서 뭐 거래 반을 닫고 싶다. 그러면은 모디파이, 마우스 우클릭, 모디파이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마켓 엑세큐션에 볼륨, 이러서 반을 닫고 싶다. 0.5 적어주시고 클로즈를 눌러주시면은 0.5라시 닫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.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리미도더나팬딩모더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막 이게 거래 타입에 팬딩모더 눌러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셀 리밋을 둘 거다 그러면은 볼륨도 예를 들어서 뭐 0.75 적어줄게요 셀 리밋을 둘 건데 셀 리밋을 어디다 둘 건지 1.220으로 한번 적어보죠 그 다음에 스타로스 같은 경우는 위로 가야겠죠 셀리니까 1.2235 타겟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1.214 딱 두면은 이런 식으로 셀리밋도 생깁니다 그렇죠? 네 셀리밋 가격이 올라왔을 때 터치하면은 네, 셀리밋이 이제 작동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페어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거래하고 싶은 페어가 있는데 여기 좌측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 뷰 오셔가지고 심볼 컨트롤 U 누르셔도 되겠죠. 오시면은 노란 색깔로 불이 켜져 있는 것들은 이미 여기 추가가 된 겁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음뭐 EOS 대 테더 이거를 거래를 하고 싶다. 그러면 은 더블 클릭 해주시고 불이 들어왔죠. 클로즈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게 차트가 생긴 걸볼 수가 있죠. 차트를 가져와 또 와주시면은 이런 차트가 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럼 여기서 또 거래가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우클릭, 원클릭 트레이딩을 켜주시면은 그냥 클릭 하나로 거래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서 매수할 거다 1랏 아니 뭐2다는1 뭐 일랏을 진입할 거다. 1랏 써주시고 바이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매수가 가능하죠. 그럼 여기서 스타로스타깃을 어떻게 정하느냐? 예를 들어서 뭐 호주 엔 매도 스타로스를 위에 드래그. 설정됐고요 타겟도 밑으로 드래그 설정됐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또 간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메타트레이드를 껐다 켰는데 이 지금 내가 만들어둔 세팅이 자꾸 사라진다 그러면은 마우스 우클릭 템플레이 세이브 템플레이 오셔가지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스트딱 해주시고 뭐 다른 차트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차트에 왔는데, 뭐이상하 이상한 셋업이 되어 있다. 그럼 마우스 클릭 템플릿, 그 다음에 여기 찾아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불러오기가 되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간편하게 세팅을 또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좀 도구를 좀 알아볼 건데, 어, 어쨌든 트레이딩뷰다 있는 도구인데, 그래서 이제 저희가 MT4는 분석 용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우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크로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뷰에서 마시프트를 누르고 네, 마우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하죠.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7은 이제 캔들 7개를 뜻하고요. 3,706은 이제 370.6핍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어 말을 하고요. 1.64568은 현재 이 위치 가격을 네, 말을 해줍니다. 이게 바로 크로스 헤어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에 버티컬은 이제 위아래로 네, 줄을 긋는 거고. 이거는 좌우로 서포트 레진스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는 트렌드라인인데 네,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자, 지금 트렌드라인을 처음 처음 사용을 해보시는 거면 은 아마 레이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블클릭 트렌드라인 프로퍼티 그러면 여기 이게 레이 있죠 파라미터의 레이 이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한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이거를 꺼주시면 은 네, 이렇게 설정이 또 됩니다. 그리고 나서 피부나치 있고요 자, 피부나치 만약에 mt4에서 사용하실 거면은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후에 마우스 클릭, 피부 프로퍼티 모셔서 피부나치 세팅도 가능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 모든 이 도구들을 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제 트레이딩뷰를 사용을 하죠. 그러기 때문에 별로 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mt4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. 이게 좀 불편하다 아니면 나는 컴퓨터 앞에 뭐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트레이딩 뷰 분석 후 모바일 MT4에서 거래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렇게 거래를 하고요.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은 앱 스토어 가셔가지고 메타트레이드 4 검색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은 간편하게 또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마시고 질문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